반갑습니다. 이단사이비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을 만들 것을 계획하시고 인간이 타락하자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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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통치하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주, 우리 하나님. 여기에 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신천지에 빠진 대학생들, 그리고 자녀들과 상담하실 때 영어 성경도 같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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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을 확인시켜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창조 근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것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성도들에게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전국의 2단에 그 빠진 대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우리 교회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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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세 전에 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논쟁은 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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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와 하늘, 우주와 지구를 만들었다라고 해석하신 후에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읽어가시면 성경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기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할 때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고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을유혹할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 의미 예수님은 구원자다 여호와는 메시아다 라는 구약성경의 여호와는 메시아 신약성경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의미가 야훼에서 출발합니다 야훼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스 예수스 지저스 그리고 그래서 리고그 우리가 영어 성경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 의미를 한글로 바꾸면서 예수는 구원자 성경은 인간, 피조물이 구원자가 아닌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믿을 때 구약에는 서 어떻게 구원받냐? 구약에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로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도 지금 현재에도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성부성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께 영광을 올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창세 전에도 계셨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예수님이 창세 전에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태초부터 생명, 태초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도 로고스, 창조 근원, 이성, 본,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로고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본 바여 우리 손으로 만질 바라.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고, 성자 하나님을 보았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시라. 예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사이비, 집단이나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목자로 예수님을 인간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참 인간이시면서 죄 없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롯에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골롯에서 1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골롯에서 1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이 만물이 그에 대해서, 만물이 예수에 대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에서 1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예수님이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고 창조사역에 동참하셨고 세상에 창조된 하늘,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심판권, 통치권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22장 13절 보겠습니다. 게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여기에 이 알파는 천지창조의 태초, 그 개념보다 앞선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시던 그 영원, 천지창조보다 그 앞선 태초의 처음 시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처음과 마지막, 그 처음은, 여기서 그 처음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마지막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날, 그리고 오메가, 이건 영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창조사역에도 동참하셨고, 창조전에도 창조주로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셨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처음 찾으셨데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이라. 상고에, 영원에.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계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 전에 예수님, 이제 세 번째로, 창조 사역에 동참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 전에도 성삼위 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창조 사역에도 예수님이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구를 이제 창조하실 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닌 복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수의 한 하나님이라는 신 하나님이란 한 하나님을 의미하면서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수가 아닌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이걸 영어성경으로 보면 천은 우주, 지구의 상공 우주를 의미하고 있고 이 지는 지구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 놓으시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 창세기 일장을 비유로 풀어서 6일 창조가 아닌 한목자 선택으로 비유로 풀어 가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가 신천지가 주장하는 영계 하늘의 영적인 존재 땅에 육적인 존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우주와 지구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신 에 대해서 기록하면서도 복수가, 복수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신만 존재했기 때문에 인간이란 개념들이 존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하나님 복수의 의미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의 일체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과 새우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단수가 아닌 우리라는 복수의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우! 우! 이 우리가 의미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이 우리의 사탄, 피조물을 집어넣기도 하고 사람을 집어넣기도 하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지금 우리라는 그 하나님이 창조 전에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나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이나 피조물인 인간이나 사탄은 들어갈 수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성부성자 섭는 삶에 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그로 말미야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마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라 예수님께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고 창조하셨다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마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양태론 양자론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시라는 이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분명히 각세분다 자신들의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면서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시라는 이 겁니다. 속성을 공유하고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한 하나님시라는 우리 이한 하나님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 될때 상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고린도 전서 8장 6절 말씀 보았습니다.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성부 하나님이 계시니 마무리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시니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 마무리 그로 그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 이라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성상의 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리야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고 라 분명하게 성경이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 경험상으로,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사회, 집단에 빠진 성도들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성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감성, 경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을 당신은 믿고 있느냐 당신이 성경을 믿는 척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성경을 믿고 있는 거냐 왜 당신은 성경을 보면서도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성경을 가 골롯에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롯에서 1장 1장 15절, 167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예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참참 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셔야 성경을 바로 볼수 있고 우리의 구원자가 피조물 인간 이만이 이단사이의 교주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님들이 성경을 확인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단 사입이 많은 사입이 집단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대 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대 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도 이 업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마국께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은 기둥을 통해서 불기둥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반석의 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이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내가 너희들을 의식주 문제 생사, 화복 너희들의 모든 생조권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적으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인간들이 무지개 약속,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 무지한 인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면서 짐승을 소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주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지 않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창조 근원자 되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성자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디노대 전서 3장 16절 확인하셨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때가 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이 인간이 타락하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때가 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로마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죄가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 양, 어린 양으로 죄인인 인간의 모습 참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 없는 분이시 분이 죽어야 죄인인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어린 양 비둘기 어린 양 죄가 없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육으로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로마서 9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이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는 마무리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 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조상들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골로새서그 안에는 신성은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신이라 예수님은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이신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어떤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이, 세례받으면서 성령이 함께하셔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와 조금 우리보다 조금 특별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인간의 관계로, 인간의 성적 관계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만희 씨처럼 부모가 있고 성적 관계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신적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참 인간이셔야 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레서서 2장 9절 1절그 안에는 신성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창조주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신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성경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성경 근거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타락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언약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언약의 내용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들의 창조주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인정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그리고 에레미아 31장 31절 32, 34, 35절 히브리서 8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첫 언약은 신의산에서 돌판에 새긴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리고 두 번째 마음판에 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새 언약, 옛 언약을 가지고 이단 신천지에서는옛 언약, 첫 언약, 구약은 예수님이 이르시고 새 언약, 신약은 이만희가 성취한다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속이고 미혹하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에레미야 31장, 31절, 32, 34, 34절, 35절, 히브리서 8장, 8절, 9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새 언약이 신천지가 말하는 신약, 이만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도,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성령의 인도로 구원 받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지 피조물인 인간 이만이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장난을 치고 사기를 치는데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씨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또 다른 오해사가 또 다른 자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인간, 이만이가 아닙니다. 인간은 구원자가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낸다는 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에 기록된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라 했을 때그한 선지자 또한 이만희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단 사유리 집단들의 그 사기 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후서 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디모대 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3장 1 6절 같은 경우에 신천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성경 근거 구절입니다 이단 사입이 집단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성경 근거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역사 교훈 예언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짜짓게할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교훈이라는 이 단어만 빼어서 사용하는데. 그 앞에 15절에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구원에 있는 지혜가 성경에 담겨있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복음을 알수 있다라고 우리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 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누가 보음 24장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을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24장 44절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상세전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창조사역에 예수님이 동참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끝으로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자님들 상담할 때 이단 사입의 집단들이 주장하는 성경 근거구절의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다시 읽어보시면 국어실력을 회복하시면 상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단수, 복수, 이런 문법에 관련된 것들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는다면 쉽게 저들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거짓말을 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직도 이단사입의 미혹에 빠져서 이단사입의 집단에서 인간이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그 성경 근거 구절에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혹됐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을 늪에 빠지게 했는지 알수 있다는 겁니다. 꼭 확인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창조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아직도 이단 사입이 집단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하시고 예수님의 품으로 오셔서 지옥에 갈 집단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확인해서 정말 바른. 신앙을 할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